이 공간을, 이 공간을 내어준 사람. 저는 사실 표정을 보고 입모양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마스크 써야 되는 이런 코로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좀. 이유가 뭐냐면 MC들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남의 말을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출연진들을 띄워주는 MC.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 출연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그 스킬이 이 사람을 붕이 MC로 만들고 성공하게 했다. 는 유재석이 사회를 보면 출연한 게스트들이 팍 뜨게 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말을 하게 만들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하고 존중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는 거 여러분은 그걸 잊지 마시죠 그리고 본인의 노력도 엄청 중요해요. 인상을바트에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메이킹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어, 지금도 오늘도 이 수업에 청춘정보장을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어제 이것도 옷안 입고 그래도 바꿔 입고 헤어스타일도 좀 그들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남한테 나의 모습을 최대한 깔끔하고 어? 청결하게 보이게 한 응.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외모, 그 표정, 체서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가겠는데 외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그래. 그 사람은 딱 봤을 때스캔했을때 1초에서 3초 안에 모든 게다판들이나나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대형을 알수 없으니까 일단 외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처음에 봅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그 사람의 언행이나 태도에 따라 내적인 이미지로 또 가게 되죠. 그래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80%가 외로 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 생김 챙김중에 눈코임 하나를 분석해봐요. 눈이 작으면, 눈이 작으면 뭐, 렌즈도 끼고 하지만 어 요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의사선생님이 나를 만드시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성형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이눈 중에 성형을 하지 말아야 될 눈이 있어요. 뭘까요? 눈과 눈썹 사이가 짧은 사람들은 성형을 하게 되면, 쌍수나 아트임을 하게 되면 어, 제모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정말 매너만 좋다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가 호감일까요? 내가 말만 좋아한다고 호감일까요? 이 모든 걸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헤어스타일이 엉망으로 면 정말 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무리 성형을 하고 예뻐 보려고 해도 사람의 인성이나 행동을 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또 변하게 되어있거든요. 사람, 사람은 랑한사 생긴대로 사는게 아니라 사는데로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 못쓰면, 심부를 잘 못쓰면 또 얼굴이 아무리 성형을 예쁘게 해놔도 변하게 되어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마음이에요. 내면, 나의 내면의 세계를 잘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얼굴을 어디 먼저 볼까요? 우리 좋은 친구가 어디 먼저 가? 어? 우리 친구는 응? 어디 먼저 봐? 나좀생각하너눈잘 생겼네 쌍사는 눈부터 봐요 맞아요 우리 친구 쌍사 안 해도 되니까 눈 정말 잘생겼는데 눈을 보는 확률이 47.2%예요 그리고 얼굴, 몸전체 코에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71.4%로 얼굴과 눈을 보는 눈은 뭐라고 하죠?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마음을 가렇 그래서, 눈을 보면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정말 맑고 깨끗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상태가, 청기가 있고,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면은, 아, 이사람이 정신이 올바는데 눈이 이렇게 희미하고, 눈동자가 풀려지면 정신력도 희미해져 있어요. 항상 눈에 총기를 보고 눈에 빛을 항상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자, 얼굴. 우리 24시간 중에 16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타일을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간이 몇 시간? 한시간이에요 나머지 7시간은 자는 시간이라 여러분이 물론 이제 더잘 수도 있고 안잘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내 얼굴을 내가 보는 시간은 겨우 한시간밖에 안되고 거울을 향해서 뭐지? 내가 내 얼굴 진짜로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이 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내 얼굴은 내가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타인을 보는 시간. 내가 남을 보는 시간이고 내가 남한테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언어적인 건 7%밖에 안 돼요. 청각적으로 들리는 것도 38%가 안되지만 보여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영국의 독사, 메뉴한 독사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첫인상의 법칙을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인상을 좋아, 좋게 하위 해서 어제, 어제 제가 어, 잠깐 페이스 트레이닝 동영상 틀어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좀 마스크를 벗고 하고 싶은데 어, 어쨌든 뭐 대면이다 보니까 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비말이 튀고 이럴까봐 그냥 입꼬리를 보고 싶어요. 네. 음, 볼수 없는 그런 관계로 자 눈을 한번 크게 떠볼까요? 눈을 크게 떠보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 눈을 한번 이 크인 감을 해볼까요? 자꾸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 아래에서 한번 바람을 한번 입을 넣어주세요. 음안 보여 마스크 <웃음> 써서 <말씀> 그 <있어서. 웃음> 자. 얼굴 쭉빼요 볼에 꽉 채워놓으세요. 바람 가늠어서. 입꼬리를 한번 올려보세요. 손가락에 입꼬리 올려야 되는데, 어렵죠? 아, 네, 이런 난감한, 대략 난감합니다. 자, 개구리 뒷다리 외치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하! 음. 자, 만들었어요. <웃음> 우리 친구들은 갑자기 준비를 안 해서 음. 자, 사진도 찍어주시고 선생님 선물 줄 거니까 누군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자, 그렇게, 어, 이쑤시개를 활용해서 이 지금 이쑤시개를 아래 모양도 만들었죠? 그러면 두 개만 움직여서 5 0 0원짜리 밖으로 내보세요두 개만 움직여서 이쑤시개를 두 개만 움직여서 500원짜리를 쓰레받기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머리 좀 써야 돼요. 난 누가 이길지 궁금해. 누개만 움직여. 근데 쓰레받기 모양을 유지해야 돼. 어떤 방향이 됐든.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 이거 잘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아주 다순해오 어, 500원짜리가 나가지 않잖아. 한번 볼까요? 어디보자. <웃음> 고민, 고민만 하고서 얘를 어떻게 내버리지? 그냥 물어버려. <웃음> 어떻게 쓰레바퀴 모양은 어 다른 방향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밖으로 나오는데 두 개만 움직여서. 먼저 뭐, 하는 사람 상어줄 건데 <웃음> 그 쓰레바퀴가 안되잖아 친구. 그치 친구? <웃음> 어디 보자. 혹시, 왜 이렇게 안 내버려. 몇개만 <웃음> 키, 그까 그래,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하나 있어. 정말 중요한 거한개 있으면 한개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만 움직이면 팔이 팍 나와서 아, 너무, 너무 피세요. <웃음> 그, 너무 재밌다. 월 3살에 차라리 그냥 버려. 이소시개를두 <웃음> 어, 개만 움직이면 얘가, 얘가 바로 움직여. 음. 오케이! 우리 종호, 종호 선물 주세요. 어? 그 저기, 네. 기록해주세요한분 당첨됐으니, 자 보세요. 우리 종호가 잘했는데, 자 보세요. 정답은, 이거 하나 이렇게 움직였어. 제일 중요한, 그리고 하나 움직였어요. 그래 500원짜리 밖으로 나갔죠자 그러면 지금 1 0개를 줬어요. 이 모양 만들어 보세요. 의자 위에 500원짜리 옮겨. 아 <susurra> 인사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의 심리가 봐요. 행동으로 보여진 모든 것은 그 제수로 보여지는 제 행동으로 이기 때문에 아저 사람이 몸으로 말하고잖잖아 사람. 그러니까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히 감사하거나 정말 사과할 때는 말을 더 많이 쓰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45도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가 사과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면 되겠어? 그냥 여러분이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죄송합니다. 정중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결혼을 할때 결혼을 할때 이제 서로 상견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정말 정중리를 하고 사돈끼리 그럴 때도 그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명절에 예를 들어 이제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내려가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을 상대로 인사해야 되잖아. 그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안녕히 가시오 이렇게 45도로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보세요. 계단이나 조금 더에서는 간단하게 목내가 좋고요. 화장실, 도 딱, 특히 전화 통화 중에도 전화 인사해야 되잖아. 저는 팀원 중에 은사님을 만났어. 그러면 교수님을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해? 야 돼? 인사 해야 되잖아. 목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 사이도 그렇고 보통례 같은 경우 아까 말했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 통증하게. 그리고 정중례 아까 말했죠. 예의를 갖춰서 VIP 그리고 감사와 사과를 할때 대신 정중례 할 때는 시간 좀 걸려요. 팔초 이게 내가왔다 올라가는 그 시간이 8초 정도, 4 0분로 가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정중례를 했다가 거의 90도, 90도라면 깍 푸긴 사진 나는 정중례를 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거의 아무렇지 않고 힘이 들어가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러니까여러분들의다를 위치라든가 이런 거 정말 조심해서 앉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메모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 우리 친구가 그 게임이 지금 못 이겨가지고 속상하다 이따 선물 주게끔 할 테니까 자, 메모하는 습관은 요 성공한 사람들은다요 적자생돈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아니지만 은 적는 사람 살아남는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입사를 해서라도 상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항상 적고 반복으로 아 뭐라고 말씀하셨네 그리고 반복으로 그분이 말한 지시한 거를 반복으로 복창을 하는 거그 사람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라고요. 자 지금. 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37분? 그러면 50분까지 하고서 이제 쉬는 시간 10분 하고 할텐데 어, 여러분이 지금 음, 여러분 스타일대로 지금은 면접보러 가는 복장은 아니지만 오늘은 편안하게 교육받는 입장은맞지만 어,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은 자 볼까요?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입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입으래요. 나를 위해서 입는 것보다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입어야 된다. 고벤자넬프랭클린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만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다 못해 그냥 엘리베이터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갈 때 대충 이렇게 머리 하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쓰레기 묶을 거 내려가다가 옛날에 첫사랑 만자친구를 만났어. 옛날에 좋아했던 짝사랑 때 여자를 만났어. 그런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항상, 아, 내가 누군가 나를 볼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사람은, 어, 현재 나의 입장보다는 나의 망가진 모습을 좀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아까 면접 볼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면접 볼 때는 우리 친구 어제 얘기했죠. 검정색이 좋다고 말. 맞아요. 그래도 그만큼 무게감 있고 신뢰감을 줄수 있는 게 검정, 네이비, 진한, 회색, 또 아이보리 이런 색, 색깔도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여성들은 투피스가 좋아요. 원피스는 정장으로 치지 않아요. 근데 네, 여자들은 원피스를 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귀찮으니까 원피스 입죠. 투피스로 하고요. 자켓을 입는 게 좋고요. 특히 여자들은 바지보다는 치마를, 스커트를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스타킹도 어, 살색 스타킹이 상당히 좋아요. 검색 스타킹이 살색이 좋아요. 겨울에는 어떤 곳이검정을 신을 수도 있겠지만 살색 스타킹이 좋고요. 망사나 무늬 스타킹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앞, 앞바지가 트이는 건 좋지 않아요. 하상 보면 여름에 샌들이나 이런 곳에서 민망하게 발톱이나 뒤꿈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어, 신발을 신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블라우스나 이런 데 너무 패인한, 어, 음, 특히 면접보러 갔을때 면접관들이 너무 페인 옷을 입고 뭐, 시선을 어디다 놓지 내면 뭐, 그것도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파인 옷을 입고 가시고요. 그리고 머리나이런건 단정하게 손질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헤어스타일을 잘못하고 가면 어, 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감정을 받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 사진과 너무 다르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으로 가는 날은 자기가 낸그 사진과 거의 비슷한 음, 스타일로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손톱은 너무 길지 않고, 너무 내리앗게 많이 하지 않고,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해서 변장하듯이 아이라인 막 크게 새콤하게 그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아, 저 친구의 눈동자 정말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면 피부톤은 약간 조금 돋보이게 해서 비비크림 정도를 해서 살짝 쿠션으로 돌리고그 정도를 하고 립스틱은 너무 빨갛거나 이렇게 해시크멓게지자보이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핑크색, 살구색 정도가 좋아요. 악세서리는 너무 귀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너무 심하지 않은 걸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치마를 입었는데 단이, 단이 터졌거나 그리고, 어, 스타킹도 올이 나갔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음, 하, 여러분이 일단 본인이 뭔가 나한테 딱 면접 전에 내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점검을 하고, 어, 면접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남자. 남자도 중요해요. 남자들도 헤어스타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도 상태, 특히 코털 같은 위생적으로잘 아. 잘라야 되고요 어, 남자들도 요새 음, 코털이 너무 비 여자들이 그 제일 싫어하는 코털이 온다싫요 맞죠? 우리 싫냐? 여자들 남자들은 코털 정말 네. 싫죠? 게을러 네. 보이고 그러니까 코털 가이드 있어요 그래서 코털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고요 크게 바지 바지에 무릎이 튀어나거나 바지선에 다림질 선이 뭉개져 있으면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여자들이 남자들딱볼때 운동화 운동 운동화 청결 상태라든가, 이 바지, 줄이 막, 음, 없고, 그렇게 하면 아, 정말 게으르고, 청결하지 못하다. 거기서 마이너스, 첫인상에 마이너스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면접 보러 갈 때는 정말 깨끗하게 드라이된 옷을 입고 가, 가시고요. 그리고 소매 끝에 김치국물이 없는지, 찌든 때가 없는지 보시고, 또 음식물 자국이 있는지 그런 것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넥타이 길이도 중요합니다. 넥타이 길이는 버클에서 그 삼각, 삼각형이 내려가는 내가 버클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거나 짧으면 어, 마이너스 단점이 되고요. 그리고 넥타이 피의리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넥타이 핀과이 장식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구두, 구두의 첨가 상태를 봅니다. 딱 봤을 때 구두, 구두가 잘 닦여져 있는지, 뭐 먼지가 쌓여져 있는지, 음식물 같은 게 떨어져 있는지. 턱이 묻어있는지 봅니다. 다 깨끗하게 닫고요. 어 그리고 어, 남자들 실수하는 경우 뭐, 어, 급하게 했다 보니까 곧 저기 검정색 양복에 흰양말 신고 나가셨어요 절대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나른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분 남았나요? 5분?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키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나른나니까 일단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 지은야 이거 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자손 여기 여기 친구들도 다 같이 자 손가락을 간단한 테스트 할게 언제 손가락 접어요 언제 손가락 접어요 접어요 자 그리고 접고 이렇게 오물립니다 자, 접었죠 그중에 여러분 지금 이네개중 한 개, 두개 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 가운데 붓어? 엄지나접었는데 가운데. 언제나 꽉 눌러야 아, 돼? 자, 언제를꿈저 꾸고? 언제를 꿈을 꾸고? 언제 가운데를 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어, 어, 가능해? 희한 <웃음> 자, 우리 지훈이가못 붓어? 못 붓어? 못 어떤 거? 자, 이렇게 해서 새끼. 어, 새끼, 음. 역시. 자, 여러분의 심리에서 나타나요. 우리, 우리 친구는? 집게? 집게? 거의, 우리 친구는 집게? 그쵸? 우리, 우리 친구는? 어, 거의 집게야. 여기 온 친구들은, 자, 심리를 볼까요? 여러분의 심리? 궁금하죠? 검지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분난히 그냥 무난한 성격이 어디 가나 잘 어울리고 그냥 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아주 아주 평범해 근데 개성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잖아 이거 이거 했을 때 이거 피는 사람 제일 피기 쉬운 손가락이거든 그 편한 성격이야 엄청 여러분은 편한 거 좋아해요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해 어제 실습한다니까 다 도망가지 선생님 <웃음> 아. 알아요? 잡아요 너무, 너무 난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난해서 개성을 잃기 쉬우니까 늘 조심해야 돼. 여기 온 친구들,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이제 중지, 가운데, 우리, 우리, <웃음> 가운데 치는 뭔까요 아, 이거 심각해. 너무 자, 세상 힘든가요? 세상은 딱딱하게 보는 거 아니야? <웃음> 자, 이 중지 손가락은 피기 어려워요. 거의 여기 뽑큐라고 해서 나무 욕할 때 하잖아. 내가 보니까, 우리 친구, 선생님이 사진 찍으라니까 불만이 많다. 선물, 선물 다 네, 맞죠. 어, 약지였어? 네. 아, 아, 선생님 멀리서 보니까 이걸 봤어. 어, 미안, 미안, 미안.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절대 가을데 손가락 피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근데, 손가락 피는 친구들은 조금, 아, 손가락이. 거의 다 그런 거 아닌데, 몇만큼 그래. 그래서 웃으면서 긍정적으 살고 봐야겠고 얇지 않아 약지 꼈잖아. 정말 더 힘들 거든 <웃음> 근데 여기다 이제 약품 반지나 이런 것도 끼긴 하지만 정말 힘들 거 <웃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잘 되나? <웃음> 선생님 안돼 이거 안돼 이렇게 막. <웃음> 하나만 볼오오잘 되네. 무치면 또 진짜 좀 되는 거. 화장기 힘든 손가락을 눈발을 펴서 눈감에 <웃음> 무대포일 수 있고 자 이제 새끼 아까 우리 새끼 새끼 켰죠 우리 지은이 형 어디 갔어? 어, <웃음> 웃겼네 지은이 형 뭐해 새끼 있잖아 새끼 궁금하지? 애교 짱이야 우리, 우리 지은이한테 선물 주세요 그 유튜브 여기 줌줌 지은이 형한테 선물 주세요 자 새끼를 폈는데 애교 짱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요한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 본인이 사랑 많이 받죠.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맨날 그 커피 먹자, 맨날 뭐, 어, 밥 먹자, 그런것 같아, 친구들이. 어, 인기가 많을것 같고, 앞으로 이제 큰일을 할 수, 있, 큰일을, 그, 그칠 수 있어. 너무 이제, 인기가 많다 고하면 자기 집중을 못 해. 그래서, 좀, 인맥, 많이, 인맥 다이어트도 해야 돼. 너무 아는 사람들, 너무 친한 사람들, 적당히 해고좀 잘라내야 돼. 너무 많은 사람들 좋아하다 보면은, 이 예, 자기 시간관리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쉬는 시간을갈 텐데 자 손가락이 손가락이 어느 날 서로 잘랐다고 이야기 해요. 언니 손가락을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들 중에 최고야. 1등이야. 수해절 명함 해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면접할 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뺐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외모가 정말 옷도 잘 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당당하고 그런데 말, 말을 말을 할때 목소리가 안 좋다거나 벌벌벌 떤다거가 긴장을 한다고 정말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제일 위대한 것은 자기 표현력이에요.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피터드로고 박사가 말씀을 했지만 서로 소통하는 거, 아까 우리 어, 우리 종은 친구랑 내가 소통을 하는데 상당히 기분좋았어아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나랑 미래를 밝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좌우된다. 볼까요? 목소리를 일단 화장을 해야 돼. 얼굴만 화장하는 게 아니라, 진씨 자, 보면, 목소리도 화장해야 돼요. 어떻게? 목소리도 웃어야 돼. 사람이, 사람이 웃는데 목소리가 울면 안 돼. 목소리도 웃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미소를 가득 담으면 목소리까지 예뻐져. 그 웃지 않으면 목소리가 또 우울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얼만큼 중요하지. 본인의 목소리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자기 얼굴에 미소를 담는 목소리도 웃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말 어투, 톤도 약간 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특히 남자들은 어 안녕하세요 하게 어. 뭔가 파.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만의 파 톤이 좋대요. 여자들은 경쾌한 쏠 톤이 좋. 근데 솔톤의 인사는 너무 솔, 솔톤이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어 저기 일본사람들 특히 하이, 어,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그렇게 가벼운 솔톤보다는 약간 무게감 이나 솔톤이 좋고요. 그리고 장단 고저 장단 말을 할때 길고 짧고 고저 장단을 말이죠 똑같이 그냥 특히 왜 교수님들 방에 대 되게 이렇게 늘체격듯이 그냥 진중했다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연속을 시키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하면서 아이콘택 하면서도 계속 눈만 똑딱이 쳐다보면 기분나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천정이나 딱 쳐다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시선 배치를 잘해야 돼 시선 배치, 이마도 보다가, 코도 보다가, 입도 보다가, 눈도 보다가 이거 시선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유독 입만 쳐다보면 안 돼요. 특히 여자들, 은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의, 여자들을 의 입만 쳐다보면 어떤 생각을 드는 않 알아요 여자들은? 응? 그러니까 이건 면접하고 상관없이 남자들이 여자들 입만 쳐다보면 저 남자가 나한테 키하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호감받지 못한 그런 행동 하지 말고 시선 배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면접관이 하는 말을 경청을 해야 돼 면접관이 묻는 말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경청을 안 하고 만약 면접관이 뭘물어봐지 대답을 못해예얘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꽝이야. 그래서 늘 면접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귀를 좀더 세우고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유머와 재수는 필요 없지만 미소를 항상 띄워주면 좋겠고 복식 호흡 중요해요. 어 복식 호흡 해봤나 여러분 복식 호흡은 정말 훈련을 통해서 요 훈련. 그래야 이건강해져 그 일단 벽에 의착해서 바르게 서 자세에서 오른손 왼손을 하 일단 넘져요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어요 그게 복식고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지 한번 코로 숨을 들이시고힘줘죠 배에 입으로 뱉어요 그게 복식고 돼요 그게 잘 되면 여러분 건강해지요 특히 산에 등산하러 갔을 때 복식호흡을 하면 맑은 공기 산소가 폐에 들어가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폐에 건강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얼굴에 트러블도 나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그 열에 의해서만 그, 어, 피부가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복식호흡하는 거 어, 연습하고 가슴은 일단 움직이게 없어야 되고 아랫 부분은 되도록이면 배가 수축하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 목소리나 어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복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어 어린 아이테털풀게 하고 아예요 하이고 해요 가이 그게 그서 자꾸 입을 입을 자꾸 어 말을 안 하면 입도 근육이 죽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있다면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근육 있고 요리고 입근육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살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발을안 하고 살면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고 학습에 훈련하지 않으면 모든 걸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조모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정말 내 목소리가 자신감 있는지 내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근데 자기, 면접관이 자기 이름을 물어볼 때도 자기 이름조차 똑바로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정확한 말을 똑바로 말하고 있는 거. 만약에 종호가 김종호면, 김종호입니다. 이러면 면접관이 잘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안 들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종호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팁이야. 여러분이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오지원입니다. 하면 잘 모르잖아. 안녕하세요. 오지원입니다. 잘들이죠 우리 우리 저기 지은이 성하고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네, 가요. 임지은다 하면 임지은인지 김지은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럼 한꺼번에 들어, 들리니까 목토기로 덩어리로 들리니까 정확하게 안 들려. 전달이 안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거 팁이야 발음절 띠고 너무 뛰면 안 되고 살짝 김이 그렇게 말하면 어, 상당히 스, 언어 전달, 소통이 정확하게 들리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단 말을 하고 어미를 흐리면 안 돼. 끝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냥 기어드한소리로 하면 안 돼. 살짝 미소 찍고 그래도 웃어, 이빨도 들어오면 서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면접을 그렇게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연습 많이 해야 돼서. 아까 발음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은 선생님들 자료로 줬으니까 어, 메일로 보내준 자료. 안 촉촉한 쪽지나서하던 촉촉한 쪽지, 이런 이런 거 발음이 정확하게 빨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면 은 학생들 서로워서 하겠다고 막 와갖고 막 이거.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는데 음, 오늘은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 자료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어, 문장을 통한 연습 어, 이거는 뭐간장공단공다 이런 거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준거 여러분들이 연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 보조장단 보레니파솔라시도톤 어, 하나 하면 하나요. 일곱하면 일곱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굴곡이, 음이, 음이 노래하는 것처럼 말도 어 강약, 중강약이 있고, 고조장단이 있어야 돼. 늘 똑같은 도레미 미톤이든, 솔톤이든 이러면 지루해요. 너무 솔톤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넘나드는 거, 어 미나 파에서 넘나드는 그 톤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좋겠고요.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고, 어, 자세히 우리 조모군이 지금 100가지 의미 있는데 이건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그쵸?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뭔지 우리 조모군이 한번 어, 멋있게 한번 어, 일어서서 낭독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할게요 어, 상품도 저잖아 입둑으로 음. 저...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강약 중담자 모서 결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당신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1 0년을 살건 백년을 살건 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최고를 생각하고 모험을 던져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는 꾸지람보다는 모범을 보여주고 성성인에게는 지적보다 칭찬과 격려를 하자.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목적의 일정 들려다니까와 여러분 박어 정말 또박또박 강하게 어 심표할 때는 반심표도 하고 강하게 일들 고 메시지를 전달을 잘하게잡어 그러니까 가슴 절절하게 선생 들었거든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봐 어, 우리 친구는 스피치를 그냥 연습해 온거 아니, 아니지 <웃음> 자료를 어제 안해주고오늘 줬기 때문에 연습은 안 했을 것 같고, 평소에 이렇게 뭐 문장을 읽을 때두 번째 읽으시지 않아고 전달력 을 써. 상당히 스피치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경청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 극정을 줬고, 행복한 삶의 비결은 지금 가슴으로 읽었다면 이 내용을 주로 거요 아,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길 바라겠고, 일단 비화가 일단 사람들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듣기를 잘해야 돼. 어, 말하기보다는 사람과 소통을 안때는 어, 공유를 해야 되고 말하기, 듣기, 대화에서 비유를 잘 맞춰야 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6이면 내가 4를 얘기하고 자, 원투쓰리 합법이라고 했어 1,2,3 사람의 입이 하나고 응? 기가 두 개고. 그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말은 줄이는 거, 말은 둘이. 줄이. 습탄하지 않아. 어? 길이. 길이 험해. 그래서 인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인상으로 인생을 알수 있는 거야. 인상으로. 선생님은 어, 얼굴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관상학자가 어, 아니에요. 인상학자.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생겨지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부모가 만들어준 30% 유전인자가 70%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인상 쓰지 않고 맨날 웃으면서 잘. 이거 입이 뭐라고 했어요? 복을담는 그릇 복을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미소를띠면 아까 이렇게 웃지 않으면 입꼬리가 처지면 하늘에서 보이 내려와서 보이되는 눈도 좋았는데 이게 입꼬리가 이렇게 반대로 부위를 꺾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되면 말년 봐봐요 여기는 초년은중년은말년은 50대 이후의 삶은요 코그 밑을 보거든요. 말년은 좋지 않다. 인생 말년은 황해를 못한다. 그래서, 복을 담는 그릇, 얼굴을 많이 웃고 미소를 지으면서 입꼬리를 올리면, 네, 그래서 미스키와이게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계속 웃으라는 건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해서 복을 많이 담아야 돼. 그래서 남들한테 호감도 줘야 되지만, 자기 인생에 많은 플러스가 된다. 자, 얼굴 연령 제가 이제 얼굴 경영할 때, 자, 김태열도 봤죠? 지금 여기 선생님 숫자가 있어요. 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10대, 20대는 이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마가 지금 나이로 보는 거예요. 유년후에는 귀를 많이 봐요. 영세부터. 귀를 많이 보고요. 얼굴 상을 봤을 때. 자 이마가 이마에 상처가 있다면 10대에 엄청 난관이 많아요. 이마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 흉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얼굴에는 정은흉으로 봅니다. 복점도 있겠지만 거의 정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20대 이후, 그리고 30대, 여기 40대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가 조금은 좀넓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50대, 50대죠. 48세, 49세, 50세 이렇게 해서 코밑 그 외모를 붙이고 늘 오른말 가려면 사용하고 늘존칭어를 쓰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부분 많이 기억을 해주세요. 상대방이 인기 있으려면 상대방 일을 많이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배려를 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늘 어,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바라면서 일단 얼굴은 표정까지 잘하고 패션은 패션 건강을 즐겨야 되고 그리고 매너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보이스 항상 보이스트레이닝 해서 목소리 훈련을 시켜야 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항상 그래도 바디랭니지 좋아요. 근데데 어, 대화할 때 어,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행동으로 사람이 볼수 있으니까 늘 어, 특히 이제 수업시간이라든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하면 어, 상대방이 아이사람때 거부하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몸가짐을 잘해야 되고 어, 여러분들은 스타성이 있어요. 야 카메라도 즐기고 셀카도 많이 찍고 자신감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음, 취업을 위한 모든 것을 얘기했지만 항상 이미지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반복 학습 훈련이에요. 만들어 가는 거야. 만들지만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작은 거울비치해 두고 매일 연습을 해요. 여러분 할수 있죠? 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할수 있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래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실천이다. 오로지 반복학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많이 웃고 어, 여러분들이 늘 호감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